<붤도> <붤도> Hello everyone. What name is nama? PGM 일본노와 PGO와 카림마센까? All right. 자, 오늘의 게임 스타크래프트 캠페인 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 전에 제가 유튜브에다가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꾸몄죠. 이걸로 그나마 좀 전부 다는 좀 낫지 않아요? 전보다는 좀 낫지 않아요? 어, 이것보다는, 이것보다는 좀 낫지 않아요? 잘 만들지 않았나요? 제가 음, 아, 얼굴에 좀 뭐가, 뭐가 나가지고 잘랐는데 피가 나더라구요 이렇게 잘못 잘랐나? 그래서 밴드를 붙였는데 안짓고, 멋있어서 어, 동네 양아치 때려, 때려잡는 <웃음> 무슨 그런 사람 같네? <웃음> 어? 이것보다는 좀 이것보다 그나마 이게 더잘 만들었다 하시는 분은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아, 이걸로 이걸 하니까 좀 오래 걸린다. 음? 이걸로 이걸로 봐야겠네요. 어쩔 수 없네. 어디니? 사진 들어가서... 이게 이게 더 낫지 않아요? 이거, 이거, 이것보다는 이게 더 낫지 않아요? 잘만들었죠 그나마 그래도 저 이거 뭐랄까 그래도 저 이거 어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어 바탕 그거 창이죠 부탁이 있어요 플리즈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좋아요 이렇게 너무 이게 진짜, 진짜 힘들었어 이게 어, 어떻게 하면은 잘 만들 수 있을지 진짜 그걸 헤맸는데 일단 캐릭터는 캐릭터는 캐릭터 머리는 이게 머리카락은 머리칼은 어상디의그 뭐지 모티브를 해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게 뭐지 어이게 그리고 또 이렇게 보시면은 이 보시면은 잘 보시면은 이게 이게 있어요. 이게 이게 무슨 무슨 머리 끈 그, 머리 묶은 그런 그런 게 있어요. 어 이게 뭐지? 저만의 뭐 그런 방식 이랄까요? 어 저만의 무슨 그런 디테일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또 아이고, 그리고 또. 옆에 보시면은 십자가가 있어요 네? 찬양하세 있고 이것도 보시면은 넥타이 아.. 넥타이가 있구요 넥타이예요 넥타이 이거 넥타이예요 넥타이 넥타이 그리고 이게 음표 음표도 진짜 마인크래프트처럼 보이도록 이렇게 마인크래프트식 이렇게 음표 이렇게 했구요 그리고 손. 이게 어 뭐지 어 반팔.. 무슨 그거 뭐지? 니트.. 니트라고 하나요? 반팔 니트? 이게 무슨.. 그게 뭐지? 아무, 아무튼 뭐 그런.. 그, 그, 그거 이렇게 반팔 니트고요 어.. 뭐라고 뭐라 뭐 하지? 그, 민소매뭐 그거 니트.. 예 그리고 나머지는 나머지 부분은 검은색 어, 셔츠를 입혔어요. 여기는 하얀데 여기가 검어 타니 말이 됩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음 이거는 카라예요 카라, 예, 네? 하얀색은 카라, 카라로 표현했고 당연히 여기는 벨트고요그 바지, 여기 신발, 게 당연하겠죠, 요 눈이고 눈썹, 이게 말 어, 음트워 트윈 테을 하려고 그랬는데. 트윈테일을 할까 포니테일을 할까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어, 옆에 그냥 포니테일로 이렇게 딱 하고 이렇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 끈 하고 그리고 머리카락... 머리... 머리 포니테일 옆머리 포니테일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제부터 이렇게 제 캐릭터가 될 거고요 이게 카봇도 해보고 어, 오리지널 게게 리마스터도 해보고 그럴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님 상황을 보고합니다. 와 국어책이다. 최근 음. 스가 차우사라 거주지를 파괴함에 따라 행성계 음. 연합 대이 음. 크게 증가했습니다. 연합 세력은 외곽 지역 행성계들의 보안을 강화했으며 이 거주지 역시 폐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음. 행정관님이 식사하시는 동안 연합의 아무메시지가 음. 도착했습니다. 아, 음. 음. 메시지를 재생합니다. 와. 신학군 행정관 나는 연합 방위군 알파 분대 소속 에드몬드 듀크 장군이 하네. 래도 멋있네요. 연합에서 이 행성 에 레이너 님, 에렉스 건설, 마린 마린 10명 훈련하기지자정네 거주민들과 함께 외곽무주하게지을이하는데 문제는 없겠지? 아 그러거나 말거나. 음. 통신이 종료되었습니다. 현지보안관 어. 제임스 레이노인에 연락해 이주민들을 만나 황무지까지 호송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어데난 음. 이걸로 매스리콜로 하고 싶어요 저는 진짜 응? 어? 누구 매스리콜 하는 법좀 이렇게 알려주세요 저한테 가자 가자 가자! 음. 가자 가자 가자! 아, 이렇게. 아는 음. 왜? 발사하네, 왜? 왜 발사를 하네? 야, 여기서, 여기서 뭐아이 되지 않니? 재미있겠군. 야, 왜?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구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여기 여기 있 여기 여기 여기 있어. 여기 아, 좋아. 내가 아주 신나는 건. 아, 좋아. 재미있겠군 응, 재미있게 꾼. 재미있게 꾼. 허리 돌, 허리 돌려서 바로 쏘는 걸못 하네, 레이너가. 스투, 스타트에서는 아, 스타트라. 스타스타크래프트 1에서는 이게 허리 돌리기를 못 하네요. 허리 돌리기를 하는데 바로 쏘질 못해 레이너가 아좀 미네랄이 부족해요. 미네랄이 부족해요. 오. 역시 역시 어 좋아. 음. 어린 어른 아이들한테 이게 친절하게 알려 주는 우리의 어그 누구 누구라 그러더라. 아무튼 어른 아이들한테 어른이들한테 이렇게, 어 친절하게 알려 주는 우리의 누님, 어? 어? 알라딘에서 나올 법한, 그 누님이, 그 누님의 목소리셔. 일단은, 어차피, 어? 다섯 명만 뽑으면 되니까는, 갑시다. M이죠? 그, M이네. 이 M이야. 딱, 이렇게. 여섯 명 나올 것처럼 이렇게 딱 뽑아줍니다. 응. 응. 너네 몇명이네 여자이 봐. 함께. 라 응? 야 딱이 심육개야야 야. 음. 지 어, 후방기지. <웃음> 히트라 에게 머리 머리 긴것 봐. <웃음> 반갑습니다. 난민들 안전하게 모셔다드렸다 앞으로도 연합 친구들의 깜짝 선 조심하시고 외계 생명체 근처에만 가지 않으면 위험할 일은 없을 겁니다. 뭐. 그래놓고 외계 생명체와 가, 예, 외계 생명체 가까이 지내는 레이너가 참 부럽다. 응. 응. 해선이스 있는 연합본부에 보고합니다. 회신을 기다려 주십시오. 이미 기지, 우를 받았다. <웃음> 야, 떡이 됐어, 떡이 됐어. 전해들은 가만히 있게. 알아야 할사실연히 알려 줄 테니. 진짜. 이념 맞추 기다리다가 기지가 가루가 되고 말 겁니다. 계 생명체 평가. 책임 당장 가서 소계 생명체 구하겠습니까? 프로토스를 말하는 건가요? 알아서 시작. 반가군 친구들, 제대로 한번 놀아보자고. 사령 명령을 내리시죠. 뽑아 뽑아줍니다. 끙설러 준비 완료. 준비 완료. 돈벌 시간이다, 돈벌 시간이야. 아, 아. 스탑. 붕. 명령만 내리십시오. 가 아, 아주 신나는아 건... 좋아. 명령을 내리시죠. 하나 더 짓고 이래 이래도 이래도, 이래도 하면은 이래도 지면은 이렇게 이닛들이다 비켜주는데 서유권이, 스타워는 그렇게 안되니까 는 어쩔 수가 없네 에잉? 다에 다메 안돼요 이러 안돼요 스타는 데어찌다니 아, 말이 안돼요 여기는 이 <목소리> 오케이 아이 t 그 그럼 얘뭐뭐사 사관학교가 있어야되니? 아카데 o 있어야 w I 음. d o n 스타트에서는 바로 n 병영옆에 어? 바로 사 n t k 지 o 수 있단다 n t 냐 n o 지 어? d 우리 친구가 공격받고 있대요. <목소리> 가자 가자. 가라 w 와이 가자 어? 가자. Cut it. Cut 아 t a 만 y 십시오 a n a g e y 니가 가라 e a. Sorry, when you're 좋아, 여기있어요, 콩물 어, 왜이렇게 머냐, 이씨 물 왜이렇게 머냐, 어? 에... 응. 예.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구 아. 피하느라 벙커에 며칠이나 꼼짝없이 가혀있었지 뭡니까? 항력만 내리십시오, 을내리시죠 항력! 항 응? 나 때는 말이야 스토하면은 바로바로 갔단 말이야 응? 세련님니이저사 응. 사랑 사랑을 박아 넣었잖아. 에이, 사랑을 박아 넣었네. 사랑의 하트를 박았어. 여기는 레이너 갑니다. 신호 수신 중. 레이너 보안관, 자네와 부하들이 연합의 핵심 시설을 파괴한 것은 거주지법을 위반하는 행위네. 이 시간부로 자네들은 모두 칠보에 <놀놀라> 무기를 보고 순순히 어이. 따라오는 게 좋을 걸세 미쳤습니까? 우리가 그 망할 건물을 태워버리지 않았다면 거주지 전체에 저그가 들끓었을 겁니다 당신네들이 조금만 빨리 도착했어도 처음에는 분명 좋게 말했네 난 자네들과 수다떨러 온게 아닐세 당장 무기를 버리게 하긴 벽창호가 아니라면 연합에서 장군을 해먹고 있지는 않으시겠죠 승리! 이너 네, 깜빵한 거야? 어제 <목소리로> 어떻게 쇠사슬로 내리치는데? Hey s a 우 g e w 이 y we always gotta l i s 이 e n 이 o t 이거 s shit? For a while. Yes, I'm in 얼씨구나 야, 소리가 찰진 것봐요. Looks like you mashed some poor feathers, dog, Sarge. It's a zerg n e s s smaller type of zerg. o i s r l e t h i t 아, 그래 나도. Oh. <웃음> 메시지 받았네 행정관. 솔직히 자네가 연합 규정에 대해 뭐라 하든 관심은 없어. 자네들 기원들이 천놈들은다 똑같지. 어디 충성을 바쳐야 할지 모른다고. 오늘은 진짜 끝내주는 하루가 될 것을. 무슨 말인지 알겠나? 통신이 종료되었습니다. 요청하신 보고서가 준비되었습니다 16개 기지에서. 적으로 하는데 이렇지 침입이 어 부가 이렇게 많이 왔냐. 연합처력은 아. 정하는 민병대를 모두 체크했고. 네 부어 쪽도 꾸났다. 실시간 깊이하고 있습니다. 아. 기지 세 군데가 이미 적군의 음. 수중에 떨어졌습니다. 군사 지원을 바개하는 음. 것도 음. 코라의 코일러는 극단주의자 단체뿐입니다. 그들의 음. 연락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 난아키티고스맹스크라고 하고 고랄의 후회를 대표하니 후회단체대한 여름의 성전은 익히 들었겠지만 자네 명성은 아, 애도 국어책이네. 이손들의소아나고갈 어? 사람은 아닌 것이다 한군데 오래 있는 건 우리 방식이 아니지만 음. 이 저그놈들이 순순히 기다려줄 것 같지도 아, 않아서 국어책 납신네 다들 제안하라 하지 행정관 역시 수투가 그러니까 나 거주지로 수성선을 몇대보내 생존자들을 대피시켜주겠네 물론 우리 단체가. 스리콜로 한다면은 뭐이녀가요 알고 있으리아뭐 네스리콜을 해도뭐 어차피 다 똑같게 나겠지만은 대사가 똑같긴 나겠지만. 을 받아들이면. 그래도. 어스리콜로 하면은 그나마 좀 나을 하지만 것 같아요. 예. 이건 사람들을 구할 기회란. 저학을 시작할 때가 온 걸세. 통신을 종료합니다. 긴급 경보.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대표병이 전부 정목소리> 우리에게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으>.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1220에서 구조 신호를 전송했습니다. 이봐요, <웃음> 여기 불이 났어요. 건설 로봇을 보내서 수리하세요. 아니 싫어요, 네가 오세요. 아니 싫어요, 네가 오세요. 강력 만내십시다 조금. 작전 준비 완료. 완료. 끝내야죠. 이거 짓고 어? 지금은 착륙할 수 없어요. 잠깐만요. 안왔어요 여기서 진짜 어? 그냥 저그 어? 우리 집이 공격받고 있다요. 응. 음. 저그 그냥 저거들 싹다 밀으러 갔었는데 여기서 말씀하시죠, 대장님. 아니 여기 뚫고 가고 싶네 진짜. 마치 꼭 프로처럼 하듯 e j 이 m 이 I'm sure. I'm sure. I'm sure. I'm sure. I'm s u 공업 공격 공업. 아, 공업을 할까요? 뭘로 할까요? 탱크 주야 되지 않을까요? 탱크가 아, 있으려나? 아군이 공격받고 있어요. 안돼! 아군이 공격받고 있어요. 물광이 필요하구나. 알았어. 음... 너희들 혼날줄 알아? 이렇게나 많이 부딪했단 말이야? 말씀하시죠! 대장님발사하러 준비 완료! 계획 있으십니까? 말씀하시죠 대장님 전투 준비 완료! 가서 그러네... 벌초 밖에 안 나오네... 응? 에 미네랄이 부족해요. 미네랄이 부족해요. 미네랄이 부족해요. 미네랄이 부족해요. 아, 여기 여기 방크를 하나 더 지어야 될것 같은데. 오, 우리 친구가 공격받고 있대요. 어서 도와줘요. 여기다가 우와! 업그레이드가 끝났네요! 아니! 어! 아니 잠깐만! 어! 이 어이! 아이 어이! 어이! 어이! 아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 어이! 이어 어이! 자, 작리 끝! 작 끝! 예, 회장님. 명력을 내리시죠. 끊고 있습니다. 작업 끝! 예외 있으십니까? 작업 끝! 스타트에서 근데 위치 사수가 없더라고요. 아니 아격 받고 요 아! 네, 아, 아 네, 안 돼요. 안 돼요. 뭐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 아니, 그 빨리 와,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잠깐만, 나 저거 싹 쓸어버리고 싶단 말이야.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어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불 필요하시니 예, 갑니다. 말씀하시죠, 내장기. 물을... 문제 없습니다. 업그레이드가 끝났어요. 이제 뭐 하고 놀까요? 오, 우리 친구가 공격 받고 있대요. 어서 도와줘요. 불필요하 신가요. 골제 없습니다. 허, 그어 신가요. 골피제 신가요. 끄셨군요 오오? 우리 어구가 공격받고 있가요어서도요줘요 오우! 리 친구가 공격 받고 있대요. 어서 도와줘요! 화풀이 질러버릴까요? 작전 개시 알겠습니다. 홀로 이기 화이 질러버릴까요? 안전띠 꽝 내라고 친구들.